안녕하세요. 마리맘 인사해요 오늘은 뭘 하냐면요. 제가 제라드를 한 번도 부비부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번 처음 시도해보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면봉으로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요거 요거 뭐죠? 핀셋으로도 하고 어, 저는 저번에 한번 도전할 때 젓가락으로 해볼까 하다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요. 어떤 애를 데려다가 부비부비를 해볼까? 랜디 재련음, 랜디 재련음을 데려다가 어, 이흰 꽃, 흰 꽃에게 이흰 꽃하고 부비부비를 해볼 겁니다. 이제, 어,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부비부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따 꽃술을 묻히는 건가 보긴 봤는데 어? 이렇게. 하여튼, 따 가지고 이러지고 꽃에다가 묻혀 줘야 되겠어요 피고 있는 꽃에다가 이제이제요를이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옳은 방법인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자, 자, 어디로 가까 응, 음요 앞에, 요 앞에 있는 애한테 한번 와 볼게요. 와, 꽃술이! 보이시나요? 꽃술이 풍성해요 풍성해 그래서 할 때가 너무 많이 생겼어 갑자기 응. 이렇게 많이 생긴 꽃술이 많은 걸 보고 땀마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거? 이거? 와 어떻게 얘는. 아, 깜짝이야. 다른 아이였구나. 여기다 해볼게요. 제라가 어떤 분들은 키우기 어렵다는데, 저는 제라가 제일 쉽거든요. 이거 꽃 색감 너무 예쁘죠. 여기도 얘를 했으니까 또 묻혀볼게요. 씨앗을, 씨앗을 내주는지. 어디다 할까요? 거기를 드시어 수주보 하지 마시오 수줍어 하지 마시오. 예쁜 친구를 만들어주려 하오. 화려하게 변신하길 원하오. 음. 부비부비부비 부비부비부비 부비부비 이제 제라 씨를 받아서 한번 저도 심어보려고요. 그리고 뭐, 보여드려야지. 여기에다가 이제 빨간 것도 묻혀보고요. 얘들이 이제 씨앗을 맺히면 성공한거 그럼 무슨 재라로 태어날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제가 먼저 했던 이쪽에 꽃들 보이시죠? 여기. 이거 먼저 제가 다른 걸로해 봤는데 이렇게 맺혔어요. 요. 요? 어디 어떻 보이나? 보이시나요,요? 런 거를 나중에 여기 씨 씨앗 저거잖아요. 요걸로 총. 총. 요걸로다가 뿌리 발아를 시켜서 이제 해 보려고요. 근데 아, 진짜 자라들이 참 예쁘죠. 예뻐요 이렇게 꽃들이 자라 꽃들이 산목 산모, 산목 아이들도 너무 예쁘게 잘리고 음. 여기에도 제가 많이 묻혀 놨어요. 이렇게. 어디지? 여기, 여기에도 요 얘네들 막 데려다가 요 이렇게 해다가 갖다 묻혀놓고 했어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부비부비, 부비부비. 예쁜 애들로 태어나죠. 씨앗을 맺혀죠. 어떤 아이들이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은 제라들 그만 괴롭히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마린의 옥상 정원을 오신 여러분 오늘 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